어야 이거 아직 모르겠는데 리무르의 최대 단점입니다. 필각이 없다는 점 때문에 심지어 그 버프를 빨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 스택 쌓였고요. 선멜은 <웃음> 야내 버프 어디 갔냐? <웃음> 못 죽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꽝 이봐봐 야 오만 원 침막 커킹 필각이 오만 원침밖에안 나온다고? 아이고 지난 편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갑니다. 마왕 리무르가 지금 도장깨기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페스티벌 도장 A에 들어가게 됩니다. 페스티벌 도장 A에는 패서 마가르드 로멜 꼬멀 각킹 페이엔 안멜이 배치되어 있고요. 끝판왕으로 안멜이 준비되어 있는 도장입니다. 자이 도장을 상대로 마왕 리무르는 어떤 정도의 전적을 낼수 있을 것인지 오늘 가볼테고요. 자 역시나 파라킨 봄이랑 해후 연원 해후가 나와줘서 모든 조건이 다 동한랑장도 모두 다 들어다 되어 있고요. 성물 만들어진거는다 만들어져 있고 계승버프도 완전 동일합니다. 자, 장비는 미 적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페스티벌 조는 그첫 번째 선수로 페스티벌 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2급. 오, 와. 림무르도 괜찮다. 림무르가 2급에 앞서고 있고요. 1인기가 우선 실에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싹 싹. 딱 지난번에 이걸로 완전히 날뛰었어요. 7개 대제 도장에서 자, 앞에서도 1인 공격기가 우선시되는 법칙에 따라 아모드 브레이크 쭉 나가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다. 순차이가 수준 많이 나네요. 자 아무리 1인기라지만 삼성이 나왔을 때는 삼성이 우선시 된다 삼십 엑쭉촉촉촉촉촉 촉. 자 이렇게 되겠죠. 어, 회복 불가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여기 나가게 되겠죠. 필각이 있는 데다가 1인기입니다빡 빡. 중 필각했고요. 딜은 34,0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야 이거 아직 모르겠는데. 리무르의 최대 단점입니다. 필각이 없다는 점 때문에 자 그냥 1인기가 나가게 되겠고요. 어저저어 끝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슬아슬하게 끝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필사기가 나가게 되겠죠. 필사기가 최우선시 됩니다. 자, 쏘! S 빡, 쏭, 무왕, 5만 1000밖에 안 나오고, 대신에 스킬은 다 삭제를 하면서, 필살기 게이지는 다 날려버립니다. 근데 리무르가 한마디 하죠. 필살기 게이지 없어졌어? 괜찮아. 난 그냥 일성이 필살기거든. 빡 하고 하는데 5만 4천 터지면서 진짜 필살기 데미지지. 자, 다음 페스티벌. 두 번째 캐릭터는 바로바로, 바로 마가 리드 나와 있습니다. 와이 마가 리드가투급이 없어요. 역시 페스티벌 도장, 페스티벌 도장이 되는 느낌이고. 아무리 이게 버프가 있지만 공격기가 우선시되는 AI 규칙에 따라 공격기가 나가게 되면 나중에 좀 쑥만 2 0 0 0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리무르는 필살 1인기를 가장한 아 1선기를 가장한 필살기급으로 5300. 그쓸 때마다 웬만한 필살기들이 나오쁘니까 그냥 개 미친놈인 것 같아요. 사실 유틸로 봤을 때는 맞짱을 좀못할 수도 있는 유틸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냥 뭘로 때운다? 딜량으로 때운다. 자, 이번에는 삼성 기가 떴기 때문에 마가리우드 삼성 기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라고 보내라, 블레스피로르르르 하는데 이게 또 버프를 어 근데 버프 개수가 많아서. 저 중에 한 개는 먹어버립니다 예, 리무르가 한개 먹었는데 공격력 버프를 먹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삼성이 무선시 에서 삼성기가 나가게 됩니다 벨제비트 빡빡빡빡빡 자, 요정도 딜이 들어가는데요 자, 회복 불가가 들어간 상태에서 필사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 공격력 버프가 사라져서 조금 아쉽지만 주피는 충분히 있고 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마가리드가이번에못 죽이면 끝입니다 회복도 못하기 때문에 쏙! 쑥싹 12만 5천 터졌는데 안 죽었습니다. 야, 임마, 이거 맷집도 꽤 괜찮단 말이야. 자, 지금 이제 버프 최대 단계 도달한 걸 방금 확인할 수 있었고, 관통률이 더 올라간 상태에서 4만 8천 더 뜨리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리무루입니다. 자, 빠 나와 있는 멜리 중에 선멜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는 로멜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 로멜을 봤기 때문에, 어, 로메엘을 로메 복수전은 페스티벌 도장 B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B로. 자, 이렇게 해서 딜이 일단 들어가게 되는데요. 원래 선매를 무서운 게 뭡니까? 이렇게 쳤을 때, 와, 이딜 뭔데? 쭝! 빡! 6만 1 6만 천나왔고요 이제 원래 이제 본인이 버프를 받아가지고 걔 날뛰어야 되겠, 되겠거든요. 근데 그 버프를 어떻게 된다? 뺏길 것이다. 뺏길 자, 싹! 그래도 이게 쓸수 있어요. 빡! 와, 이게 2만. 이게 이 수준이었다고? 넌 얼마나 센거냐 리무리야? 심지어 그 버프를 빨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스택 쌓였고요 <웃음> 선멜은 야내 버프 어디 갔냐? <웃음> 없어 야더 세졌어 네 버프 때문에 자고정 고정, 척척 뿅빡 6만 0천자 선멜 와 오늘 선멜이 세거든요 이거 증폭 빡 증폭 치명 터졌는데 35,000이란 말이야. 선멜이 증폭 있고 상대이 지금 디버프 두개 걸었고, 디버프 하나 상태에서 때리는데 그 정도 딜인데, 리무르는 어떻다가 일성으로 타타타닥 치면 이거보다 더 세다. 이번 페스티벌 도장 A 지금 위험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매치는 꼬마 멀린이 나와 있습니다. 꼬머리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닮은 모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꼬머 같은 경우는 1인기 엄청 세죠. 그리고 전체기가 감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 닮았어요. 그래서 꼬머리 지금 자존심을 걸고 때렸는데 35,000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네. 닮았는데 딜이 리무르가 더 세다. <웃음> 와, 오죠죠죠죠죠죠죠. 오만천이라는 딜이 그냥 막 나오는데 의지 아니거든요. 진짜 꼬멀급의 이 막강 간격기가 이 날카로운 꼬멀의 한 방이 막 3만씩 박히는 게센 거거든. 원래 근데 이게 리무르 딜을 보다 보니까 너무 귀엽네요. 자 갑니다. 와자자자자자자 쇼피업. 5만씩 계속 뽑아보니까 자 이번엔 꼬멀은 삼성기가 준비돼서 삼성기가 먼저 나가게 되겠습니다 감염기입니다 어, 지금 감염시켜서 뭐하겠습니까 그나마 꼬멀이 브레이크 개성도 있고 해가지고 진짜. 꼬마한테 브레이크 개성이 있다면, 와, 리무르한테는 버프 흡수 개성이 있고, 그죠? 어 스탯이 올라가는 개성이 있고그고 서로 서좀 약간 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마 결판 났네라고 했거든요? 결판이 났네. 자 드디어 활짝 핀 날개를 가지고 있는 킹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나태킹일 때 네가 나를 쉽게 때리던데 한번 다시 보자 나는 말이야 킹이야 이러면서 자 이성이 둘다 똑같은 성격일 때는 성이 높은 쪽을 쓰게 되죠 자 없이 없어 박스 박스 박스 때리면서 18,000딜을 내면서 보호막을 치고 있는 각킹입니다 자 리무르가 가고 있습니다 오 근데 각킹 페이가 사기쳤는데 오! 보막을 깨고도, 와, 63,000이라고요? 돌았다. 자, 갓킹이 그래서, 야, 나 패도 사기쳤어. 이러면서, 삼성기, 삼성 강기이 갑니다. 팟! <목소리> 38,000. 필살기를 만들었습니다, 만은 어, 아, 만들었네. 만들었습니다, 만원이 아니라, 저 필살기는 핵폭탄이라가지고. 자, 우와! 야, 죽이겠다, 야! 리무르야! 원래 보막이 관통이 잘 깨지는 거 여러분 알죠? 근데 워낙 강한 관, 관통이다 보니까 초족한데 벌써 보막 놓고 없고, 그 다음 맨살을막 쉐리 갈아가지고 때릴 뿐는데 어 이번에 킹이 필살기가 나가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엔 못 죽일 것 같거든요. 역속인데다가 전체 필살기라가지고. 못 죽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깡 이봐봐. 야, 5만 원천밖거킹 침밖... 필살기 5만 5천 밖에 안 나온다고? 자, 이거 사실은요. 이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관통기가 더잘 박힐 수 있어요. 그러나 AI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자, 필살기가 나가게 되는데요. 빵! 수고요 빡승! 22,000 나오면서 10년이 깔리는데, 그러면 한 10년이 한만 10 얼마 나오려나? 8,000 얼마 나왔네. 자, 못 죽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킹을. 자, 킹이 그래서, 어, 고맙다. 야, 필살기 써줘서. 아, 네. 간다. 셔스티볼. 샥샥샥샥샥샥 했는데, 만6 0밖에안 나와요. 예, 역속인데다가 전책이라 가지고 이 끝났다. 그냥 일성 카드 한 장일 뿐인데 필사기 같아 내 눈에 저게 저게 필사기보다 더 세. 와, 5만 8천 맞지? 이게 필사기보다 더 세지? 각킹 필사기보다 더셌던 부분 아니냐 지금 맞짱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살짝 봤던 구도인데 지금 페이엔이 열이 받아서 나왔어요 내 남자친구를 네가 자꾸 때리는 모습을 내가 앞에서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달릴 거다 이러면서 페이엔이 일을 가고 나왔어요 우세 속이다 보니까 들어갑니다 공격기가 우선 되어서 크레이지 러시부터 가게 됩니다 어! 카오, 35,000. 어, 딜이 들어가고. 35,000? 우세속이서 때렸는데, 렇게 딜이란 게 이런 거거든? 근데, 임마가 딜이 미친 거야. 임마가. 뭐, 그냥 착착착착 하는데, 뭐 우세속이고 역속이고 하는 무조건 5, 6만, 오 5만 3천 뽑았어요. 이게, 니네 뭐, 와. 이게 관통 딜입니다, 여러분. 속성빨 많이 안 타고, 그냥 약간 고정적인 데미지 느낌이라가지고. 자, 크레이지 러시 우세속으로 때리는데, 빡! 필각도 했어요. 53,000. 근데 페이엘이또 무서운 게 뭡니까?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진다. 니, 네, 내네 세게 쳐버리니, 니죽 네 어? 니네 죽는다. 이러다가. 야, 페이엔 열받았다. 야, 페이엔 안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 네, 자기 남편, 처맞은 거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더러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페이오님 스택이 어느 정도 됐나요? 뭐 스택 많이 쌓이진 않았구나 음, 10만 정도 쌓였고 두개 쌓였고 주피는두개 쌓였고 못 죽일 수도 있겠는데? 못 죽이면... 모르겠다 난 나, 나 진짜 나연출못 하겠어 이번 거는 어? 와! 페이엔 이겼다, 이거. 페이엔. 페이엔 흡혈량. 흡혈. 와, 이 끝났다. 아, 끝났다, 이거는 자, 그래서 필살기 나가게 되는데 역속인데다가 저 필살기가 1대1에서 그렇게 센 필살기는 아니다 보니까 죽어라 하면서 쭉 승! 43,000에 돌면서 한 얼마? 차 그닥! 못봤다. 아, 하여튼. 그래봤자 요정도. 페이엔이 이제 마무리를 지 찌... 어? 야, 근데 정말 흡혈을 꽤 했네? 임무르 흡혈을 꽤 했네? 그래도? 그렇죠. 페이엔이, 페이엔 도장 깨기, 페이인도 진짜 잘하거든. 페이도전 깨기. 예, 리무르가 드디어 페이엔에게 잡히면서 페스티벌 도장 깨기 연승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매치. 페스티벌 도장 A의 끝판왕, 안멜이 나와 있습니다. 어, 원래 같으면 안멜의 승리를 점프치, 점쳐보겠지만 제가 왠지 오늘 안멜이 질것 같아. 안멜이 약해서가 아니라 점마가 또 자, 자, 자, 자, 하는데, 와. 자, 그러나, 안메리 선턴입니다 안메리 더급금 높고요. 자, 바로, 안메리 이성 증폭기로 찍게 되겠네요. 아직은 버프가 없어서 증폭은 안 터지겠지만, 자. 3 6 0 0 0요3 6 0 0 0 증폭이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 만화 이제부터 증폭이 터질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내 말까지 내 멘트까지도 뺏어먹듯이 림무르가 버프를 <웃음> 뺏어먹어버렸습니다 예, 림무르는 오히려 버프 주면 고맙죠 네 버프는 내꺼야 이러면서 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멜이 아무리 1인기를 쳐도 오히려 버프를 주는 꼴이 되고 졌는데, 안멜? 절대 못 이기는데, 내가 보기 이거는. 못 이겨? 안멜은 버프가 있어줘야 세지기 시작하는데, 그 버프가 오히려 뺏기고,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리무르가 더 세지는 역할을 하게 돼요. 리무르 버스 지금 사사 사, 야, 이러면 4스텍이 되나. 괜히 버프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뺏겨 먹혀가지고, 4스텍이야. 오히려 간식을 던져주고 있다고, 간식을. 아자자자자자! 앙! 치고 있고요 5만 5천 터지고 있습니다. 자, 안매 최선을 다해봅니다만, 은 와, 리무를 거의 풀핍니다. 이거는, 와, 이건 치욕인데 진짜? 어? 잠깐만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어 혹시 이 필살기를 안매이 견딘다면 그건 모른다 알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자, 자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요자 요자 샤이 뚜뒤까 7만 3천 왜냐하면 지금 그거, 그거 붙었거든 관통률 130%인가 하는 버프가 떴어 안매이 하도 간식을 던져주고 가지고 벌써 떴다고 그래서 필살기에도 어차피 관통, 관통률이란 것 자체가 높으니까 지금 더 세게 들어간 거지 음잘 봤습니다 요페엘이못 막아냈으면 페스티벌 도장 aa 도장이 박살날 뻔했습니다 자 우리 B 도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더원 형님이 있거든요? 거의 웬만한 도전자를 다 막아낸 게 더원 형님인데, 다음 어떻게 될, 지 약간 불안, 약간 불안한데? 더원 형님, 다행히 더원 형님 버프는 뺏게 먹히진 않거든요? 더원 형님 궁이 많이 먼저 나온다면 이거를 견딜 순 없어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이건 못 견디거든? 너무 <웃음> 모르겠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